네, 대망의 첫 번째 순서는 동족이죠. 네, ISTJ 순서입니다. 어, 장점으로는 오래 만나다 보면 크게 싸움날 구석이 없죠. 네. 서로가 서로의 루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생활 패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대신 어, 단점으로는 딱 하나가 있는데, 어, 재미라는 점을 포기를 해야 되죠. 사실상. 그래서 단조로운 생활 패턴이 이제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가정했을 때 남성분은 집회사, 집회사 그렇게 하고 주말에 자고 여성분은 뭐 맞벌이 외에도 이제 주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집 그리고 아이들 돌보기 뭐 집안일 뭐 그런 것만 하다가 하루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단조로운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궁합을 얘기해 본다면 어, 재미만 빼고 본다면 거의 만족도는 최상일 것 같아요. 크게 터치하지 않고 네, 본인의 루틴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네, 좋은 조합인 것 같아서, 네, 사실 동족끼리는 크게 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형이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1 6개 유형을 차근차근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단점, 그리고 궁합. 네, 이세 가지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ESTJ인데요. 사실 e s t j 랑 ESTJ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이제 활동량의 차인데 이 어, 에너지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장점은 어, 사고수준는 비슷해요.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e s t j 의 에너지가 더 넘쳐나다 보니까 밖에 있을 때는 ISTJ를 좀 끌고 다닐 수 있다. 그래서 ISTJ가 좀식전을 넓힐 수 있다. 이제 뭐 길게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한다면 단점은. ESTJ가 ISTJ의 그 작은 에너지를 못 견뎌하는 거죠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상대방 ISTJ는 지금 거의 방전되기 직전이다 빨리 집이든 숙소든 돌아가서 쉬어야 된다 그러면 ESTJ는 그 갈증이 생기는 거죠 좀더 놀거나 아니면 돌아다니거나 그런 갈증이 생겨서 좀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ESTJ와의 궁합을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 수출하는 데서 굉장히 명확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납득시킨다면 최상의 고음압이 될수 있어요. 어, 뭐 예를 든다면 아까 ESTJ랑 돌아다니다가 e s t j 가방전 방전됐어요. 그때는 물론 숙소로 돌아가거나 집에 가는 게 가장 좋은 어, 방법이지만 ESTJ만의 논리를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e s t j 에게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온게 너한테 너 인생에서 형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다 네 그만큼 오기 힘든 곳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가 조금만 힘을 더 내서 우리가 한두 시간만 더 돌아다닌다면 더 좋은 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ISD가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어, 힘이 생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때쓰는 걸로 보여서 어, 결국에는 막 한 명은 집 가고 한 명은 더 돌아다니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잘 납득을 시킨다면 최상의 조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순서는 ISTP 먼저 할게요. 네, ISTP는 이제 ISTJ랑 뭐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ISTJ가 정도를 걷는다면 ISTP는 지름길을 항상 찾아다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장점을 얘기하면 어, 서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게 T랑 J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ISTJ도 상황에 따라서 P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ISTP도 맘 먹고 좀 글을 쓴다거나 뭐 문서화를 하면 ISTJ가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좀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유연한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그래도 ISTJ는 ISTJ라고 또 지름길만 찾아다니는 ISTJ는 못 봤죠. 그래서 항상 어 가던 길만 가고 이게 오른 길이다 싶으면 거기만 가고 하는 게 ISTP 눈에는 별론 거죠. 네, 답답한 거죠. 네. 왜냐면 ISTP는 아니 이쪽으로 가면 충분히 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서? 한시간을 날리느냐 길바닥 위에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네뭐 예를 들면 국도로 빠지면 은 빠르게 갈수 있는 걸 고속도로 그 넓은 그 도로 위에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ISTJ 입장에서는 국도로 빠졌는데 거기가 더 막히면 어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합으로는 어, 그래도 ISTJ가 좀 ISTP의 그런 지름길을 추구하는 그런 라이프 그거를 좀 맞춰준다면 더 효율적인 라이프 추구를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신념과 관련된 문제여서 맞춰주기가 쉽지 않지만 맞춰만 준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ISTP가 가끔 가다 이제 가끔 삐딱선을 탈 때가 있거든요. 살짝 일탈할 때가 있는데 그때 ISTJ 그걸 잘 잡아준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STP 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어, 좀 신기하다고 라 생각했는데, 일단 ST가 같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은 일단 잘 들어줘요. 근데 말은 잘 들어주는데, 어, 단점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바뀌진 않아요. 네. 행동은 그대로 하되 얘기는 잘 들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ESTP는 어, 주말에 데이트를 하면 무조건 나가서 돌아다녀야 된다. 하는데, ISTJ는 왜 굳이 나가야 되느냐. 우리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건데, 어, 그냥 실내에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ESTP 입장에서 돌아다녀야 좀 시원시원하고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인데 그래서 어, 서로가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주말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러는 것도 맞고 또 실내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평행에서는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따로 노는 그림이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워낙 ESP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고 되게 에너지틱하고 활동적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ISTJ는 어, 그런 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ISFJ입니다. 장점의 경우에는 ISTJ가 사랑에 제대로 빠지면 ISFJ가 될수 있거든요. 그 사람 한정으로. 그래서 ISFJ와 ISFJ가 만나면은 네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아주 난리가 나는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ISTJ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조합이긴 해요. 네. 그래서 단점은 이제 그 ISTJ와 ISFJ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제 3자가 봤을 때는 그냥 둘이서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뽕냥뽕냥거리는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ISFJ 단점은 사실 뭐 크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외부인이 봤을 때 쟤네 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뽕냥뽕냥거리는 나거 보기 좀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네 그런 거고 궁합은 어, 이제 서로 애정이 깊어지면 서로 막 희생하게 또 난리를 칠 수가 있어요. ISTJ 도 ISFJ로 변 변신하는 그런 게 있고 ISFJ는 원래 ISFJ였으니까 서로 막 희생하고 헌신하게 또막 난리를 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투머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SFJ 네 생각보다 좀 특이한 게 ISFJ랑 ESFJ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ISTJ랑 만났을 때 서로가 느끼는 애정 포인트가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F F랑 T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ESFJ가 어, S 유형치고는 좀 N 같은 유형, N 유형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느끼는 애정 포인트가 꽤 달랐다는 거. 네.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이 좀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애정포인트가 다른 점에 대해서 신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황합니다 을 ISTJ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닥거리고요 ESFJ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애정표현을 제대로 못하지? 나 같았으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 ISTJ 특성상 애정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ESFJ의 그 역치에 잘 도달을 못하는 거죠. ESFJ는 워낙 그 사랑꾼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FJ가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조금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쉽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궁합을 따진다면.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를 반드시 조율을 해가면서 애틋한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ISTJ는 딱이 정도 선에서 한계를 걸어놨는데 ESFJ는 막 폭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감정선이 그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생기면 어느 한쪽에서 불만 쪽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너는 너무 투머치 애정표현이야. 너는 왜 이렇게 애정표현을 안해? 이런 식으로 감정이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INTJ인데요. INTJ랑 ISTJ는 또 비슷한 유형이긴 하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ISTJ랑 INTJ가 다른 방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 종일 다른 방에 있는 게 애정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유형이 봤으면 진짜 경악할 만한 소리인데 이 둘만의 프라이버시를 서로 유지해 준다는게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이 되는 거예요밥 뭐 먹을 때뭐 얘기하면서 뭐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뭐 친근감을 표시하고 그럴 수 있는데 데이트 할 때는 뭐 돌아다닐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도잘둘다잘안 돌아다니는 타입이기 때문에 집에서 뭐 같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게 애정 표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괜찮다. 네. 근데 단점은 역시 각방에 있으니까 대화를 카톡 또는 전화로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대화 단절의 위험성이 좀 있다. 근데 뭐 이거는 근데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각방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부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궁합은 S랑 N이 다르잖아요 보통 N이 좀더 사고하는 스펙트럼이 더 넓거든요 S는 정말 현실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INTJ 유형이 ISTJ를 조금 품어줘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오래 갈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은 근데 크게 문제를 품은 없어요 근데 i s t j 의 말하는 거를 보고 INTJ가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NTJ인데요 e n t j 랑 ISTJ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이좀 궁금한 편이에요 장점으로는 ISTJ가 살면서 여단되는 인생 가이드를 만난 느낌 ISTJ가 보통 사회 경험이 많으면 보통 질문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입장이 되는데 ENTJ를 제대로 만나면 대답은 커녕 오히려 질문을 해요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ENTJ도 사회 경험이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은 유형은 아니거든요 약간 ENTJ가 ESTJ에 대답 접한기가될수 있는 그런 몇안 되는 유형이 될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어쨌든 TJ들은 그들만의 바운더리에서 잔소리라 하는 게곧 애정표현인 거는 서로 인지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얘한좀 압박을 받거든요. ENTJ가 너무 i s t j 가 푸시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건 아닌데. 그래서 궁합으로는 서로 적당히 선을 지키면 서로가 인생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네. 되게 극찬인 것 같은데. 그 주식을 할 때도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를 타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상향은 그리지만 언제든지 파도는 존재한다는 거. <목소리> J. e Young s a n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in Shin Go Hashi v l g 1 h e a 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id Hashi m y a n Secret Young s a n Bon g In d u n g Fan Young s a n Vlog ASMR d u n g Total Negaji Benefit Yul n w l e o Suid Sub Nader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ayo